모슬포에 흥농공약사또 예. 사장님 모시고 예. 이 제주도에 요즘 예. 이 유황 제품들이 또막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예. 제주도 농가들도 유황에 대해서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나요? 아저 사장님 덕분에 네 제독분에 예 일반 농가들이 <웃음> 아. 너무 이제 스마트해지셔서 아 마, 많이 알게 되셔가지고 예. 유황에 대해서 예. 뭐. 예. 많이 알게 되시고 또이 제품은 육지에서도 많은 농가분들이 접했을 거라고 알고해. 예. 또 유황은 각 회사들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 또 유황이 하는 역할도 제가 굳이 이제 고지를 안 해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농가들이, 농가들이 다. 알고 다 예. 예, 예. 요거는 아고로솔포 그 유황이 99.5%로 돼 있고요. 과수원에는 나무 밑에만 뿌려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뿌려주거든요. 시급하시고 그 농가들이, 농가들이 많이 쓰시고, 쓰시고 나서 반응 을렇습니까 예. 어, 반응은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좋아라 하시는 편인데 이제 첫째 이유는 효과도 이제 지사마라 같은 경우는 유한으로 이제 뿌리고 나서는 아무래도 뭐 유리 아미노산제 그다음에 뭐또 유황 또 대사물질 또뭐 지수 인산가리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쳤을 경우에는 다른 영양제에 비해서 조금 퀄리티가 좋아서 아무래도 치고 난 다음에. 받, 보, 보셨을 경우에 좀 만족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아줌모 엠지, 예, 예. 그 다음에 아그로솔포, 예. 그 다음에 이 지사마루를 써가지고 균핵병에서 예. 걸렸던 밭을 좋게 한 밭이 이 근처 에 있다고 들었는데. 예, 예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분이 그 아그로솔포로 치고 나서 제가 지금 뭐 1개월 단위로 와서 한 번씩 찾아보고 문의를 드렸는데 지금 요한 하나 둘셋네줄네 네 줄이 이렇게 균핵병이 와서 좀 수확량이 저조했던 밭인데 지금 아그로솔포 그 다음에 지사마루 그 다음에 또아즈모 엠지 그렇게 세 개를 교호로 꾸준하게 쳐, 쳐서 지금 옆에 보시다시피 다른 밭에 비해 좀 상당히 좋아졌어요 음. 제가 봐도 또뭐 카메라에 비칠는지 모르겠지만 대도 상당히 조금 다른 밭에 비해서 조금 붉어졌고 대가 지금 엄지손가락 딱 굽네요? 예 그렇죠 음... 아그로스포가 아, 유황이에요? 예예예 예, 예, 유황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올라와 있는 이유는 땅 속에 넣는데 비닐 멀칭을 하면서 흙을 쳐서 올리거든요. 네. 그 흙을 쳐서 올릴 때 일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겁니다. 다른 대보다는 좀 잎이 두껍게 나오는 거죠. PD님이 이렇게 만지시면 네, 조금 예 두껍게 느껴지실 겁니다. 검은 비닐 또 쓰고 싶으시고. 예 검은 비닐에 이 정도면은 조금 평당 한 7kg 이상이라고 봐야죠. 음. 흰비닐로는 만약에 농사 잘 됐을 경우는, 아, 농사 잘 됐다 그러면 9kg, 10kg, 그렇게 내,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검은 멀칭 했을 때는 7kg 이상이 나오면은, 그래도, 어, 수확이 괜찮다고, 이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지금 농가분을 만나고 얘기했는데, 저, 아주머니신데 아주머니가, <웃음> 아, 굉장히 흡족하셔서, 아 저도, 기분이 좋아요. 아그로솔포나 아주머 엠지가 관주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병원균을 좀 억제시키는 게좀 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그로솔포 같은 경우는 땅 속에 들어갔을 때 토양 개량도 되고 산도도 낮춰주지만 아그로솔포 유황 자체가 균액병 같이 곰팡이균을 조금 잡는 역할을 한다고 회사에서 들어서 여기를 조금 이 밭을 이제 전체 살포하게 된 이유죠. 첫 번째는. 균액병이 왔을 때, 언,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치셨나요? 균액병이 왔을 때 치진 않고요. 아그로솔포는 이제 입상이고 입재다 보니까 많은 심기 전에 비료 줄때 같이 100평에 한 포, 100평에 한 포를 밭에 집어 넣은 거죠. 100평에 한 포?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 유황이다 보니까 얘네가 땅 속에 들어가서 산화되면서 그 가스가 나오면서 얘네가 이제 뭐 충부 깊이 효과가 있고 균 같은 것도 이제 병반으로 나타나기 전에 그 개체 수를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회사에서 많이 이제 자문을 얻어서 드리게 됐고 또 이분 외에 다른 분들 한 두세 분이 같이 또균핵병용온 밭에 넣었어요. 넣었는데 그반 역시 유넥병이 지금은 오진 않았어요 음. 예. 방을 했다고 말하는 건가요? 아, 그렇죠. 예방이죠. 왔을 때는 뭐 일반 농약도 힘듭니다. 아주 머이인지 하나 5 0마리 하나 정도. 그다음에 가을에 시작할 때는 5 0마리 하나 정도. 마늘이 어릴 때. 그리고 이렇게 성장했을 때는 20단 마리 하나. 그렇게 저희가 처방을 해서 같이 일반 농약이랑 꾸준히 치셨고 그 다음에 지사마루 같은 경우는 지사마루는 아무래도 성장시키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어, 검은 걸쭉한 그런. 예, 물에는 잘 풀어지고 시속도 잘 되고. 음... 지금. 양은 얼마였습니까? 양은 뭐 지사마루 1L짜리 하나로 21단말용으로 쳤습니다. 지사마루는 해조추출물에 유리아미노산이라고 아미노산 중에 가장 제일 고가고 제일 효과가 좋은 아미노산 유리하면서 들어있고 거기 MPK랑 분소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는 해조추출물의 기본 역할을 해주면서 그 MPK 성분도 당겨주고 분소까지 들어있으니까는 어, 비료기를 더 끝까지 당겨주는 거죠. 이, 이 마늘 같은 경우도 잎 끝까지 영양분을 흡수하게끔 도와주니까는 어, 제주도 같은 경우도 올해 좀 냉해 피해라든지 이런 게 많았는데 이 밭은 냉이 피해도 덜 했고 어, 전체적으로 육지 쪽에서도 지금 요즘에도 어, 냉이 피해가 많은 밭들에 많이 쓰고 있는 영양제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심고 나서 이제 검은 멀칭은 멀칭을 하고 마늘을 신고 흰 비닐은 마늘을 심고 마늘이 나면 그 위에 멀칭을 해서 끄집어내거든요. 그 순간부터 이제 두 번에서 세번 정도. 근데 2회 처리를 했습니다, 이 밭은. 그리고 월동하고 입춘 이후에 다시 2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랑 이제 아주머 MZ랑 교호로 한 번씩 하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써본 품목들 중에서는 아주머 m 즈가 가격적으로도 탁월하고, 음. 예, 제품 효과에도 탁월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브로콜리나 양배추나, 예, 곰팡이 병이 후반에 많이 옵니다.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꽃 입자에 점이 박히는데, 그거를, 어, 곰팡이약을 안 넣고 아주머 MG를 50마리 하나씩 넣었을 때도 효과를 본 농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배추 같은 경우는 수확하기 전에 곰팡이가 위에 핍니다 그 위에 피는데 그 위에 피는 부분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현재 또 효과를 많이 보는 사람들도 있고 무에도 많이 씁니다 무에도 많이 쓰고 무 그러니까 유황 자체가 뭐향그 다음에 경도 이런 것들을 좋게 만들다 보니까 그 수확하신 분들도 조 좋아 라 하시고 잎이나 그 다음에 잎 줄기 그 다음에 뭐 조금 여기서는 뭐 잎이 독지다고 표현을 하는데 두꺼워지죠. 두꺼워지고 칼슘을 혼용했을 때또 칼슘 이동도 이저 원활하게 더 빠르게 이동시켜준다고 저도 회사에서 들어서 그렇게 혼용을 해서 쳤을 때 효과를 농가들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구성바이오에서 저희가 수입하고 있는 제품은 일단 앞에 파사라고유황만 130년 정도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는 회사 제품 모든 완제품들을 저희가 수입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사라고 사종 영양제 쪽에서 50년 정도 넘은 그 회사의 제품을 완제품을 그대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뭐 재가공을 하고 통에 담는 건 없고 저희 회사는 그 스페인에서 담겨 온 그대로 저희는 박스채 그대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Here we go.